반갑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가르쳐 드릴 것은 바로 투 카드 트랜스퍼라는 마술인데요. 제가 저번에 음, 스냅 체인지를 가르쳐 드리고 더블 리프트를 가르쳐 드린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트릭을 제가 부산이라는 영상에서도 사용을 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연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를 연출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이런 마술이었구요. 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굉장히 쉬워요. 자, 어, 여러분들이 카드가 있겠죠?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더블리프트를 하셔야 됩니다. 더블리프트. 더블리프트 제가 가르쳐드린 거 있죠? 더블리프트를 해 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걸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에 제가 더블리프트 강좌영상 있으니까요 그거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더블리프트 뭐 제가 하는 방식처럼 뭐막 이렇게 막 멋있게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보여주고 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껴주시고요. 됐죠. 그럼 지금 여기는 전혀 다른 카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준 카드는 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번에도 더블을 잡고 잡고 전좀 다르게 합니다. 자, 중지가 이 모서리 상단에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엄지가 이 왼쪽 하단 모서리에 이렇게 손을 놔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죠? 지금 핍, 핍의 모든 손가락이 이렇게 가있습니다. 인덱스 손에있다 그러죠? 중지가 오른쪽 위 모서리 엄지가 왼쪽 아래 모서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검지가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돌리면 지금 이,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상태로 인덱스 번호 이렇게 옵니다. 제가 저번에 가르쳐 드렸죠? 스냅치는지 할때이 상태로 오고요. 그에서 바로 스냅치는지를 파악 해주면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온것 같죠? 그리고 이걸 검지 이렇게 당겨주세요. 여기 껴져 있는 카드를요. 당겨주시고 넣으면서 이걸 이 카드도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밀어 넣으면서 이 카드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고 이거를 탑에다 올려 두고 뽑아서 보여주면 두 장의 카드가 완벽하게 위치를 바뀐 것처럼 바꾼 것처럼 어, 비주얼한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서 제 앞에 관객이 있다고 한다면 자 관객님 자 이번에 뭐 K 클로버가있고요 K 클로버를 제가 중간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팔클로버가 있는데 팔클로버가 K 클로버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깨져 있던 카드는 팔클로버가 되는 겁니다 라면서 여러분들이 연출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안되신 분들은 이제 다시 영상을 돌려 보시면서 네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